게펼쳐이저 오늘 D-Day죠 저의 생일날입니다 전에는 이제 생일 카페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큰 맘먹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근데 너무 많이 넣어도 안될것같아 이게 이제 역조금 선물입니다 또 제가 별건 아니지만 개수에 맞춰서 이 립밤을 다 샀거든요 240개를 240개의 이제 볼라로이드 립밤 사진 다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내돈내산 최경찬 생일패미팅입니다 이런데 써야죠 어디에 쓰겠습니까 또? 열심히 벌었으면 또 열심히 팬 분들한테 써줘야죠. 그럴 수 있지. 우리도. 어... 지 어.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 200장 정도남았네1 9 0장에서 캐주얼 있을 때마다 상품이 이제 40장을 찍었는데 확실히 근데 240장을 다 찍으려고 하니까 포즈가 좀 제한적이더라고요. 잘 간직해 주세요. 어디에도 없을 포카입니다. 음. 처음 봤어요. 귀엽네요. <웃음> 네, 첫 번째 코너는 최형진의 시리즈 A입니다. 조금 더 행복한 날의 위주로 골라봤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바로 확인해 볼까요? 감사합니다. 예요. 아 스물2 6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. 많이 못 가는 서 건강에 기가헌 축복하자. 언제나 이렇게 보실게. Stay with me, always with you. 어, 이거는 브레드네요. <웃음> 어, 잡채. 잡채 오랜만이다. 어, 고기. 고기 반참 오, 오리와 닭강정. 또 이렇게 또 서포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맛있게 먹고 좀 이따 팬미팅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콧구멍이 확장되는 맛? <웃음> 축하해 주시는 팬분들께 작게나마 제가 보답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. 여러분 어떠신가요? <웃음> 모든 활동이 최고였고 항상 행복했지만 조금 더 행복했던 날들을 뽑아봤습니다. 팬미팅인데 어, 벌써 3년이 지났어요. 3년 지나가지고 혹시 저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? 혹시? 오. 저 그냥 쏘고 싶었는데 감독님 가지고 약간 돌려봐 이래가지고. 아 감독님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. 점에추? <웃음> 알겠어, 점에추 해줄게. 점에추 굉장히 좋아요. 어, 저녁 또뭐 먹으려고 또. 명찬아빠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요. 내년에도 같이 보내자. 오. 같이 보내자. 아왜이 친구 왜 떨어지는겨? 아, 이거 뭐야? 오, 진짜 뭐야, 이거. 최근에 습득한 여드락한거 하나만 보여줘.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음.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? <웃음> 역종봉을 준비했는데 <웃음> 230장을 다 찍었기 때문에 <웃음> 230장을 혼자 찍으려고 하니까 포즈가 똑같을 수 있어요. <웃음> 회사 직원들이 경찰 씨 혼자 또 찍어요 <웃음> 이거아예 제가 좀 찍을 게 많아요 몇장 남았어 요 190장 남았어요. 작은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, 진짜. 어, thank y o 피즈더데 끝이 났습니다.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 알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고 행복해하시고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 행복하고 그냥 되게 끝내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이 나서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할 거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고마워요. Okay. 하나, 둘, 셋.